필러 1cc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육아종이 됐다 육아종이 됐으면은 이 필러 1cc가 몽땅 다 육아종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아종이 된다면 일반적인 육아종의 크기는 굉장히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에 생긴 경우는 한 요정도? 작은 콩 정도의 크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뭉치면 한 어, 우리 마지막 손가락 어, 한 마디 정도 요 정도의 크기로 납작하게 이렇게 구형인데 불규칙한 모양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코에다 만약 우리가 1cc를 넣었다면 유가종 일반적인 유가종 조그만거 조그만 하나에 들어가 있는 양은 0.1 정도 0.2cc 정도 예,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러가 넣은 양이 다 유가정화 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만 일부만 유가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전체가 됐다면 정말 그 필러는 와그 써서는 안 되는 필러죠. 그러니까 1cc를 넣었더니 1cc가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독성이 심한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나머지가 1cc 막 많이 높다가 0.12cc 10% 내지 20%가 이렇게 잡히면서 유가정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